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제 구조를 보니까 가방을 옮기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하기 적합하지 않은 구조인 것 같아요 벨트부터 시작해서 그 분류하는 기계라든가그 구조물 있잖아요 그런 구조물들은 1층이나 지하 1층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큐티 존이 1층에 있기 때문에 약간 좀애매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는이 아이들이 있죠 얘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아이들을 2층으로 먼저 올려놔야지만 여기에 1층 통로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머리가 아프긴 한데 아무튼 일단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은 이쪽에다가 이런식으로 2층을 만들거예요 2층을 만들고 또 길을 연결해줘야겠죠 이쪽 라인을 쭉 뚫어줄게요 일단 지금 저희가 돈이 많진 않으니까 한이 정도까지만 구현을 합시다 여기도 구멍 뚫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걸 통째로 긁어다가 위로 옮길거예요 위로 옮기게 되면 이쪽에 Zway라는게 있는데 이게 2층에 있는 사람들을 옮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어트럭이라든가 그런게 필요 없을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게 있으면 2층에 있는 사람들도 입갱기를탈수 있다 자 한번 여기도 계속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이제 2층이 생겼으니까 이런식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될 것 같고 안되죠? JETWAY 이렇게 구성을 합시다 자 이제 하나빼고 다 팔이 달린 것 같죠? 얘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아래쪽에서 내리는 거 맞지? 이거 불안한데요. 그쵸? 안 되겠어요. 흐흐 일단 여기다가 혹시 모르니까 시키트 존을 구성하고요. 이제 애들이 못 나올 것 같아. 시키트 존을 구성하고... 됐 여기 나가는 통로 있죠? 나가는 통로를 일단 만들어 줍시다. 이 녀석일 거예요. 그래요. 일단 이렇게 하나만 만들게요. 시간은 꽤나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구조물을 2층으로 올릴 수 있어요. 이건 좀 기다리면 될 거예요, 이런 아이들. 자, 이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러면 된 거예요. 자, 전반적으로 메시지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곧 위쪽으로 옮기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빠르게 대처를 해봅시다. 여기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을 전체를 다 긁어서 위로 올릴게요. 자, 이렇게 긁어서 위로 올리겠습니다. 으 이렇게죠? 위로 호잇 자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자 건설이 됐어요. 아 멋지네요. 그쵸? 나중에 영역 지정해가지고 복사하지 못한 것들도 가져올게요. 이게 뭐였더라? 이게 파란색이죠? 여기도 파란색이고 자 긁어 올게요. 자 이렇게 긁어서 위로 됐어요. 화장실도 가져옵시다. 자, 일단 남녀 지정하고 아래로 내려가서 태플릿을 이렇게 가져올게요. 자 국사 끝 야,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아래에 있는 거 얘가 뭐였죠? 상점이었나요? 음 상점이죠 일단 상점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화장실 표시도 합시다 미리 위에도 마찬가지로 먹을 자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얘는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그리고 아래 거는 끊어주시면 돼요 일단 완성된 거부터 아래 거를 끊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운행 편이 없을 때 잠깐 끄고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아이도 있죠? 자, 껐으니까 이런 거 없앨 수 있어요. 이런 거 없애고 이것도 없앱시다. 자, 이렇게 놓고 이거 다시 재가동시킵시다. 아, 그 전에 클리어 스탠드 하면 좋을 텐데. 야, 그냥 위로 올라와서 타라. 자, 끌수 있는 거 빨리 끕시다. 저희 작업해야 돼요. 이렇게 제거해주고 이쪽도 끌수 있니? 끌게요. 그리고 나서 이런 거 없애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쪽을 정리를 합시다 이쪽을 정리한 다음에 자, 건물을 위로 좀 올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좀 확장을 합시다 자 이쪽은 2층을 다만들거예요한 이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이서비스도로 올라갈 자리는 만들어줘야겠지 일단 건설이 가능하게 여기 좀 뚫어줍시다 그리고 여기 완성될 동안 저 위로 올라가가지고 또 장식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색깔도 칠해놨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무슨 원인인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가방? 가방이라니. 나 가방 만든 적이 없는데. 어허, 이러면 좀 문제가 생기죠. 보딩데스크 연결 이안 됐다고 합니다. 다시 연결해볼게요. 그냥 가끔씩 일어나는 버그가 돼요. 그죠전 가방을 뭐, 사용한 적이 없는데.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2층도 공간을 또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다 확장시키고, 여기까지 끌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기 있는 거 없앨게요.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쵸? 이 작업만 끝나면 될 거예요. 이 아래쪽은 못가서 난리난 사람들이 좀 많은데 지금 시간 지나면 얘들 없어질 거예요. 여긴 라이들도 이거 정리가 될 거예요. 우와 집에 가는 사람들 많죠. 자 그러면 이쪽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다가 그걸 만들겠습니다. 시큐티 체크 포인트 있죠. 이번에 큰거 한번 만들어볼까어 비싸긴 한거 같은데 그런데 음... 아니야 이거 여기는 굳이 이 정도 라인까지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가방? 가방? 가방? 가방도 또 확인이 필요하나? 음... 솔직히 고민이네요. 아... 이쪽까지만 이렇게 색칠해놓고 미디엄 단계를 한번 만들어봅시다. 셋, 넷 아... 자리가 안나죠? 뭐이 어,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고 그냥 그래, 나가는 공간으로 만들면 되겠네요. 이해했죠? 없앤 다음에 자, 나가는 공간을 이렇게 구성합시다. 그리고 여기를 막아버릴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좋아요. 그리고 이거 PQ를 좀... 많이 구성을 해야 될것 같아 한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음 됐네요 <웃음> 왜 이쪽으로 오십니까 나가세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 이쪽으로 오시가라고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죠 이제 에러나는 메시지들은 점점 사라질거고 이쪽으로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다만 여기도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수정을 할 겁니다 이런 게 너무 쌓여있으면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중간중간에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던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일단 시도는 해봐야겠죠. 어 여기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서있죠? 이해가 안 되는데? 이쪽으로 내려오면 되잖아. 바보들이에요. 결론은 얘기하자면 이쪽은 이제 쓸모가 없는 곳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붐비질 않지만 나중에 이동 통로를 좀 개선시켜서 이쪽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게 만들면 여기도 장사가 잘될 거예요 뭐 체크인 데스크를 이쪽으로 옮긴다거나 그러면 되겠죠 자 일단은 이쪽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위로 올라갑시다 500만원 정도 있으니까 바로 발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전에 철조망을 먼저 칩시다 그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철조망을 좀 쳐가지고 방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설치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감쌀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내립시다 아, 중간에 제가 막아놓은 철조망하고 막날거예요 여기 죠 그래요 맞닿도록 설치를 할게요 일단 활주로가 완성이 되면 여기 있는 건물들도 이렇게 쭉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거는 뭐 감안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때까지 돈을 열심히 모아놓을게요 참고 대형 활주로가 100만 골드가 들어갑니다 아깝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대형 관련된 건물 할 때는 최소 300만 정도 있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최소한은 운영이 가능할 거예요 아, 램프도 싼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대형 비행기 같은 경우는 이게 7칸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돈이 좀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활주로 구성 한데 있어서 말이죠 벌써 300만까지 떨어졌죠 일단 지켜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도만 짓는데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형 스탠드라든가 수리고 라든가 디아이싱 패드라든가 그런 걸지으면한 공간이 여기 정도까지 차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여러 개 짓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스탠드를 이쪽으로 내리는 방안을 좀 고민해 해보려고 해요. 그래도 되겠죠? 아, 아이아이들 움직이지 않고 참 슬프네요. 뭐 어쩔 수 없지만 감안해야겠죠? <웃음> 이 줄봐요 이거 큰일 났네. 여기도 좀 추가적인 구성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이쪽을 먼저 없애고요. 여기다가 똑같은 구성을 몇개 해줄게요. 그리고 이쪽에 있죠? 여기를 없애서 지하철을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체크인 데스크를 한번 만들어보죠. 아 다섯 칸짜리라서 좀애매모하긴 한데 그럼 이렇게 지어보지뭐 일단은 가두개 정도 지어놓고 완성되면 가방은 한번 옮겨볼게요. 가방은 일단 일반 스피드나 하이 스피드나 운영비가 그대로기 때문에 일단은 딱히 문제가 될건 없어 보여요. 에헤이 자 여기를 엘리베이터를 만듭시다. 템플릿 복사해서 옆에다 붙여넣을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 아래쪽으로 내려갑시다 빨리 아래쪽에 내려가면 이쪽도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땅을 파야 됩니다 근데 우리 공사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음... 어찌하면 좋을까? 일단 가방 처리 건물 크기를 한번 체크해보죠 자... 이 정도 한다고 합니다 한다. 얘는 포기하고 이쪽이 아니라 여기다 지으려고 해요 이렇게 말이죠 일단 이렇게 지어봅시다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면 음... 여기다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자이 녀석을 먼저 만듭시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영어로 어라이벌이라고 되어있는게 있고 디파처라고되있죠 어라이벌이 도착하는거고 디파처가 출국할때 쓰는거예요 그러면 지금 체크인을 받을때 보내는 쪽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연결돼되야될것 같아요. 이렇게 돼야되겠죠음 그래요. 이렇게 지어봅시다. 아.. 시켜존.. 그래요. 이것도 보안 철저 인무라 보니까 이렇게 해야되겠죠? 그전에 음.. 중간에 걸러내야되는게 있어요. 보면 스캔이라는게 있거든요? 저희 가방들이 이렇게 올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노트를 만들고 이쪽에다가 보안상 위배된 게 있으면 파괴시키는 거를 설치하면 될것 같아요 구멍을 뚫지 않아도 될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한번 연결합시다 뚫어야 되네 뚫읍시다 혹시 모르니까 두칸 띄울게요 두칸 띄우고 그래 이렇게 지읍시다 됐죠? 일단 이러면 다른 쪽으로 보내는 것까지는 설정이 가능하고 이제 받아서 어디 쪽으로 가방 수령 공간을 배치시키느냐 그것도 좀 확인이 필요한데 아마 2층으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2층으로 올려야 되나? 음 아니면 1층으로 내려도 되고요. 이건 좀 고민을 해봅시다. 만약에 중간에 중간에 시켜존을 만들고 그쪽에다가 가방을 내릴 수 있게 조치를 한다면 음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도로를 연결해야 돼요. 도로를... 그래요. 이쪽 괜찮네요. 이쪽 여기다가 구멍을 뚫을게요. 지하도로 하나 만들고요. 맞니? 아, 이게 맞는 것 같죠? 아, 이렇게 뚫어놓고... 아래쪽에다가 내려간 다음에 길을 연결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벽을 없앨게요 이쪽도 없애고요 만약에 대비해서 자, 그 다음에 서비스 도로를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이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위치를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쪽으로 한번 들어 볼게요 정리하고 자 위로 올라가서 여기 에 공간을 만듭시다 일단 벽으로 감싸야겠네요 아, 여기도 스태프룸하고 스태프존하고 시큐티존 지정을 하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지정을 해 줍시다 이쪽도 시큐티죠 됐죠? 음 좋아요 자 어찌됐건 이쪽에다가 에스컬레이터 하나 만들고요 음, 이렇게 지으면 될것 같아요 됐어요 그리고 어, 보안검사를 해야겠죠 머리 아프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을 수 있어요 자 됐죠? 자 이렇게 놓고그 다음에 벽을 만들게요 벽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이쪽도 벽을 막으면 될 거예요 자된것 같죠? 한번 지켜봅시다. 자 우선은 임시로 이렇게 테스트해봤는데 잘 작동을 하고 있어요. 자 둥글게 둥글게 아니 이쪽으로 들어오지 말란 말이야 이거 일 여기는 스텝프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스텝프만쉴수 있는 곳을 좀 마련해줄게요. 그게 맞겠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만들어줄게요. 음 멋지구만 자 이거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시간의 과정이 있었는데 이쪽이 뒷받쳐기 때문에 실으러 오는 차들이 좀 있어야 돼요. 언제쯤 보니 뭐지 됐건 도착한 것들은 여기에 담겨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오되 문제는 이거죠 이 차량 도로를 건너서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하를 뚫고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간 다음에 여기서 2층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중형기도 나름 버티는 것 같습니다 이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다만 차량은 좀더 필요할 것 같아요 다 연결되는지 한번 볼까요? 연결돼 있나? 일단 노란색 선이 보여야 돼요 지금 매기지가 노란색 선인데 제가 다 연결시켜놨죠? 오케이 여기 연결돼 있고 연결돼 있고 연결돼 있고 연결돼 있고 연결돼 있고 어? 아 노란 선이 보여요 자이 아이있죠? 이게 쉽게 얘기하자면 가방 내리는 차량이고 여기 있죠? 이게 가방 신는 차량이에요 두 개를 고용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양을 많이 만들긴 해야 될것 같아요 좀만 더고용 합시다 메트 로더는 한 다섯 개 정도 더 고용을 하고 스몰 그냥 라지를 만들까요? 그래요 라지를 고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자 이렇게 합시다 오더 오더 이런 식으로 가져옵니다 아 여기 온 차량 어디 갔니 이거 아무래도 좀 확인이 필요한데 싣는 게안 되는 것 같죠 실으러 가네 아니 이거밖에 안싫어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그럴 거면 내가 지은 게 의미가 없잖아 야 여기는 왜 그럴까요? 여기도 쉬는 공간을 좀 만들어줄까? 그래야 될것 같은데 이쪽에다 의자를 잠깐 만들어 놓을게요. 쉴 공간이 있어야 될것 같아. 그래서 이런 아이 있죠? 딱두명 앉을 수 있게만 구성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막힐 일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만들면 될것 같아. 자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려가는 공간 만들어줄게요. 컴백 벨트. 이게 완성이 되면, 왜, 왜, 왜, 뭐, 뭐 때문에 그래. 여기 앉을 준비하렴, 그러면. 자, 그리고 여기도 빌딩 큐를 좀 지정해줄게요. 일단 이렇게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큐를 좀 지정을 해줄게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됐어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아니, 여기 서 계시지 마시고 좀 다른데 가세요, 그냥. 뭐 하십니까, 지금. 이것도 베게지하고 연결하면 되겠죠. 오이 좋아요. 아이 느낌표 마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음, 머리가 아프네요. 아니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서있지? 뭐지? 이해가 안되는데? 잠깐만 아니 이거 왜 안내려가? 아 그래요 실수했죠 자 벨트를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럼 떡 내려오죠 금방 만들거예요자 그리고 나쁜 것들은 이렇게 걸립니다 아 이거 나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안되겠구만 이거 자 너의 이름은 뭐니? 어이 녀석을 좀몇개더 구입을 합시다 자 이쪽 계약이 끝나가지고 다시 계약을 맺어 볼게요 에이 여기 사람들 많은데 금방 장사 되겠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쪽은 장사가 잘 되고 있고요 이쪽도 장사가 잘 되겠지 잠깐 여기 왜 이래 음 먹는 사람들이 없나 또 지켜봐야겠네요 여기는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쪽에도 이 아이를 하나만 더 만들게요 그래도 될것 같아 한번 진행해봅시다 자 우선은 이 라인을 좀 땡겨야겠죠 이쪽으로 쭉 땡깁시다 그 다음에 어디 위치가 좋을까 좀 문색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상까지 또확인 해보고 여기가 괜찮겠죠 이쪽 여기다가 음 칩시다 그런 다음에 하나 설치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여기다가 엘리베이터 하나 만들고요 에헤 이 이거 잘못 만들었잖아 그래 이렇게 돼야 되고 다시 한칸더 올라가서 이쪽에다가 또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야 된다. 이 아이죠. 이쪽에 공간이 또 생길 거고 그 전에 자 벽을 칩시다. 벽을 쳐야 돼요. 애들이 막 넘어오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난 벽을 좀 칠게요. 여기 실 공간 만들 겸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아이를 만들면 된다. 그리고 돌리세요. 호잇!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죠. 그 이쪽으로도 아마 가방들이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죠? 좋아요. 자 이거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장식을 좀 할게요. 어? 왜? 뭐 때문에? 어디 보자. 아 이거? 아 이러면 이 아이를 지어야겠죠? 지킨 다음에 이거 없어지면 테이트를 한번 지워볼게요. 자 여러 방향으로 갈수 있는 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좀만 기다리렴. 좀 쌓일 거예요. 아 이제 짓고 있네요. 좋아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로 갑시다. 여기도 다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슬슬 또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겠죠. 일단 아이싱 패드 먼저 만들게요. 자이 아이를 또 여기로 다시 돌아할수 있게 비행기 도로를 구성하긴 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곱 칸입니다. 근데 여기 도로가 있으니까 이 일곱 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네요. 이렇게 다시 쭉땡깁시다 그리고 나서 이쪽에다가 벽 낮고 큰거 하나 짓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죠. 이 아이도 큰거 하나 짓겠습니다. 핸드도 엄청 크죠? 다 커요 그냥. 대형 대형 기종 쪽은 다 큽니다. 여기랑 연결을 시킬게요. 나중에 이쪽에다가도 체크 인 데스크를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저쪽에만 뭉쳐있으니까 이쪽에 장사가 안 돼요. 너무합니다. 너무하죠? 그래서 일단 이쪽에도 체크 인 데스크를 만들어 볼게요. 자 복사합시다. 이렇게 복사하면 되겠죠? 그래요. 여기다 하면 되겠네요. 짜집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쪽까지 올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음... 얘는... 이쪽으로 보내야겠죠. 이것도 땅굴을 팝시다. 나중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땅굴을 좀 팔게요. 자, 방향은 이쪽이에요. 이쪽으로 간 다음에, 여기다 땅굴을 파고, 호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지어갑시다. 자, 어디까지 가야 되니? 한칸 올라갑시다. 음, 이건 여기까지 와가지고, 턴을 한번 해야겠어요. 자, 이렇게, 아, 이거 말고. 자, 이렇게 턴을 한 다음에, 이렇게 쭉 연결합시다. 그리고, 위로 올라와서. 아니지, 잘못했죠. 위로 올라갈 공간을 만듭시다. 이거겠죠? 이렇게 하고 라인을 연결할게요. 후잇!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깔끔합니다. 그 체크인 할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아.. 이거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할 거예요, 그쵸? 그래도 여기 말고 그래도 이쪽까지 와가지고 사람들이 체크인을 할수 있다면 그걸로도 행복합니다. 분산시키는 거고 여기 에 가게가 있으니까 여기서 먹고 살겠죠? 그럴 거라 생각이 돼요. 야 너네들은 아직도 미련을 못 버렸니 이거? 어 위로 가면 안되겠니? 자 일정이 잡히는 순간 괜찮을거야 그리고 얘네들도 자매게지를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쪽에 와서도 체크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사람들 오기 시작하죠. 분명히 올거예요 이쪽으로 와가지고 결제를 하고 자, 아니 체크인을 하고 여기서 식사를 할겁니다. 너네들은 그렇게 할거야. 그리고 아무래도 이 뒤쪽에다가 휴식 공간을 좀 작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음, 얘들한테 미안하긴 한데 그래야 될것 같죠?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쪽에 안에는 스태프 존을 만듭시다. 앞선 스태프 존 그리고 뒤쪽에서 쉴수 있게 구성을 할게요. 이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쉴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이쁘게 구성을 합시다. 별로 이쁘진 않아요. 사실 없는 것보단 낫지. 그고 이쪽에다 문을 만들어 줄게요. 호잇 호잇 끝나고 좀 쉬겠죠? 자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하... 또 체크... 음... 시큐티 존으로 입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얘들이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좀 방법을 써야겠죠 여기서도 입장을 할수 있게끔 좀 조치를 취해봅시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시큐티 존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 안에다가 공간을 좀 만들어보죠 이 아이 죠 존을 좀 크게 지정을 할게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자, 에스컬레이터 만듭시다 이렇게 하면 올라가겠죠 아, 이렇게 지어야 되나? 이렇게 지어야 될것 같죠? 가방을 제출했으면 여기는 절차가 간, 간단하게 진행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이거는 좀 작게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둘셋 자, 이 정도만 지어보고 그 다음에 벽을 만듭시다. 여기도 벽을 만들게요. 이 아이는 필요 없죠? 없앨게요. 여기 벽을 좀 이렇게 만들어야겠구만? 여기 없애고요. 됐어. 그러면 애들이 이쪽 통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감안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이? 음 좋네요 아 그리고 이거 복사해서 반대쪽도 좀쉴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 줄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아 실수했네요 제가 제가 실수한 게 맞죠 <웃음> 나중에 위치를 좀 바꿉시다 아니 여기 쉴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쪽에다 쉬는 것도 나쁘진 않지 자 여기다가도 스태프존을 만들게요 이렇게 벽을 만듭시다 그리고 쉴수 있는 공간 만들어 줄게요 자이 자, 정도만 만들어도 행복할 겁니다 장식도 좀 해주고요 됐어요. 아 카페토 까다 깔아줘야겠다. 색깔로 이렇게 칠정을 할게요. 여기도 좀 발판을 좀 이쁘게 만들면 좋겠는데 어떤 발판이 좋을까? 음 그러네. 여기 이렇게 합시다. 여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입장 가능하죠? 좋네요 이런 거. 이렇게 칠해주고 자 이쪽은 색깔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시키지존이니까 빨간색으로 칠해줄까? 우잇! 아 눈부셔. 아 그래. 그래도 이거 맞는 것 같긴 해요. 자, 시퀄티 오피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된거 같죠? 야, 여기는... 야, 너네들 뒤에다 쉬면 안 될까? 스태프 룸을 지정해야 되나, 이렇게? 그럼 뒤에서 좀 쉬면 안 될까, 너네들? 됐어요. 이러면 이쪽도 조만간 장사가 잘될 거예요. 아, 행복하죠? 지금 물량이 많지 않아서 이쪽으로 많이 나오진 않지만 여기 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가방을 찾아가고 있어요. 괜찮네요. 이쪽도 정리를 할 겁니다, 언젠간. 자 마지막으로 이쪽이랑 연결하는 공간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또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하죠.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이쪽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한 8칸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보고 이 정도면 될라나? 으 끊기죠? 여기를 연결합시다. 자 그리고 내린 갤론이 뭐냐면 먹는 거는 시큐티존에서만 네, 수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없애야 될것 같아요. 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그냥 감안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쪽 공간이 비어있으니까 여기에다가 그 시큐리티 존을 만드는 게 어떨까요? 한번 복사를 해볼까요? 이 아이 있죠? 이 아이를 복사하는 겁니다. 일단 크기를 한번 확인해보죠. 이렇게겠죠? 자 여기다 만들게요. 시큐리티 존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 짓겠습니다. 딱 맞아 떨어지죠? 만들게요 이쪽으로도 사람들이 몰릴 거예요 나가는 공간을이 옆에다 가 만들게요 그래도 될것 같아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아 자리가 애매하구만 그냥 가박 쪽에다 지을까요? 이렇게 해도 될것 같은데 이쪽은 좀 무리인 거 같고 여기다가 만들어야겠다 자 시큐티 존을 한 이정도 구성을 할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지정을 하고 여기다가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하나 만들게요 이 아이있죠? 그러고 난 후에 여기다가 나가는 걸 만들게요. 이렇게 뒤존에서 엑시트 있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를 벽으로 또 감쌀게요. 그런, 다음, 그런 다음에 나중에 복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괜찮을 것 같죠? 이게 완성되면 이것도 복사해가지고 다른 쪽에다가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줄게요. 그러면 여기를 막을 수 있어요. 이쪽 말이죠. 이쪽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완성이 되면 그때 자리를 만들어 줄게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 있는 그 대형 항공기 그러니까 이제 국제공항이죠. 국제공항을 한번 운영해 볼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좀 챙겨야 될게 이것저것 많긴 한데 지금 땅이 건물이 이렇게 커지면서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돈 벌리는 속도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 뭐 어떻게든 잘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할게요.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라 감사하구요. 다음에 뵐게요.